발바퀴기라고 합니다. 발바기 앞에 여기 흰 선이 있어요. 여기 흰 선이 있는데 이흰 선에 전기가 한벽만봉트가 흘러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. 무섭죠? 그렇죠, 그렇죠. 다음안 되겠죠? 대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발바퀴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